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실현도 당했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톡을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마카비 왕조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시간 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잠시만요. 자, 이 마카비 시대를 유다 독립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어서 헬라 시대, 신구약 중간기 두 번째 시간 헬라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문 왕조, 이 헬라 시대 후반기에 있었던 이 유다 독립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 시대는요, 사실상 아주 짧은 시기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의 전성기가 허무하게 끝난 후에 그 헬라가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다이도쿠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는 이제 나중에 네 개의 장군 그 시대로 나뉘어질인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미오스, 셀레우코스 이렇게 대륙이 이제 큰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 11장 3절부터 이 알렉산드라 대왕의 어,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셀레오쿠스 왕조와 푸톨레미 왕조가 이제 단위에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제 이두 왕조가 중간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사이에 두고 아주 15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150년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왕조간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리아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이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두 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진 터진 그런 격처럼요. 어 백성들은 막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우리 그 예화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밭에 감춰진 보아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 전쟁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포톨레미오스 왕조와 그 셀레오코스 왕조의 150년 전쟁에서 초반에는 그 남방왕으로 표현되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아주 우세한 그런 형상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셀레오코스 왕조의 그 탁월한 왕으로 꼽히는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 1900 BC, 1998년이죠. 그 바니아스 시리아 전쟁, 5차 전쟁에서요. 드디어 포톨레마이오스를 격퇴하고 아주 오랜 그 왕조의 수건이었던 유대 땅을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유대는 그 슬레오코스 편에서 포톨레미오스 군대를 몰아내는데 오히려 힘을 더 이렇게 모았어요. 당시 안티오코스 3세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단연간 세금도 면제해줬고요,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는 등 아주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이런 호의도 오래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자왜 오래 가지 못했냐면은 그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한때는 그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이렇게 몰고 갔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이렇게 망명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안티오코스 3세는이 한니발의 이제 격려를 막 받아서 로마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시리아 쪽의 셀레우코스 그리고 로마 쪽의 그 그리스 쪽에 이제 로마 이두 강대국이 서로 맞붙은 전투 전투가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예요. 이 빨간 선이 된 것이 이제 국경 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 자, 이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막 이제 신전을 약탈하게 되는데요. 엘라만이 신전을 이제 약탈하다가 그 시민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안티오코스 3세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나서는 원래는 셀레오, 그, 여기 보시면요. 셀레오코스 4세. 4세가 왕위에 올랐어야만 했어요. 셀레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이 4세가 오르고 나서 아주 얼마 있다가 왕위를 받기는 하지만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인 데메트리오스가 왕위에 오르는 게 순서인데 이렇게 이안티오코스 4세의 조카인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 게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위를 안티오코스 사세가 가로채게 되죠. 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무척 행운한 알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왕위 계승 순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왕인데요. 종교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앞으로 예표하게 되는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왕이 됩니다. 자. 이미 서쪽에서는 이제 로마의 제국이 힘이 강해졌고 안티오산 3세, 안티오코스 3세의 전쟁 배당금으로 셀레우코스 왕조는요 사실 이때 빈털털이 상태였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헬레니즘 정책을 펴서 국내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재원을 이제 마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국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게 되는데요. <웃음> 자, 이제 이 셀레오쿠스 왕조와 포톨레미 왕조가 같이 이제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시면 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포톨레미 6세와 함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국내외적으로 안정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유대 땅을 침범하면서 이 이집트를 치르려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6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당시에 푸틀렘의 6세가, 어,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오코스 사세가, 이제, 고대 이집트의 그 수도인, 맨피스는 함락을 해요. 맨피스는 함락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를 함락하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게 돼요. 이제, 되돌아가면서, 어, 알렉산드리아를 함락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도 이 전쟁 충당 전쟁 비용을 더걷어들여야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금딱지까지 모두 벗겨내서 이제는 아주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시리아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 이듬해에 7차 시리아 전쟁을 도발해서 이알렉산드리르를 이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와서 이알렉산드리아를 먼저 이렇게 다 포위를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는 애국을 모두 이제 손아귀에 다 가져가겠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이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급했던 그프톨레미이오스 왕조가 이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로마의 이제 구, 로마가 이제 구원투수로 딱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로마의 장군 포필리우스가 이제 안티오코스에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포필리오코스가 이제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한테 이제 조용히 왔던 길로 빨리 돌아가라. 이제 한판 아니면 너 여기서 나랑 한판 붙을래? 로마랑 한판 붙을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포플리우스가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내가 딱 원을 발 밑에 그리면서 이거 다이 발,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빨리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한 나라의 장군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안티오코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해서 화가 날 대로 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끝까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런 에피파네스가 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다가 화풀이를 하는데요. 이 에피페네세는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이제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방의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이제 보이는 대로 율법책이죠. 율법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마을에 있는 그 전령을, 마을마다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제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이제 이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고문하고 죽이게 되죠. 자, 역사의 주관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고약의 중간사의 그런 어, 이야기를 사실은 다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계시를 했습니다. 어, 다니엘 11장을 잠깐 보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듯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4세. 예. 그리고 또 그가 이제 평안할 때에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에게 넘침 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안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라라고 했는데요 원래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어떤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조약을 위반하고 이제 2차 원정에서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고요 또 3차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유대인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안티오코스 사세가요 사실은 그 왕위 계승자가 아닌데 불의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왕으로 이안티오코스 사세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노력한 그 탈취한 재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입막음으로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리아 7차 전쟁에 대해서 이제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누가 개입한다고 했죠? 로마. 그래서 로마 언론이 개입하는데 기띠메 배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 11장 31절을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권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표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안티오 쿠스 4세가 하게 됩니다. 자, 안티오 쿠스. 자세는요뭐 이렇게 이제 제사도 폐했고요. 가증한 이런 제우스 신상 뒤에 보이시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돼지 고기, 돼지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파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이 안티오쿠스 4세의 시기에 처음으로 유대에서 이제 대제사장직의 매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당시의 이 유대의 재난은요.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인데요. 어,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세습이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 대제사장 지위에 오를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니아스 3세까지이 아론의 후세, 후손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가 이제 공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탐타서 이 오니아스의 동생인 이제 예수야. 이제 나중에 그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야손으로 바꿔요. 그래서 야손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어, 440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이죠. 이런 거액과 함께 이제 앞으로 내가 대사자, 대제사장이 되면 이 헬레니, 헬레니즘 문화를 어, 퍼뜨리는 데 앞장설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대제사장 측을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그리스식인 야손으로 바꾸게 되죠. 이 야손은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다가요, 그리스식 경기장을 짓게 돼요. 이제 세계, 세계적인 흐름인 헬레니즘의 그 물든 그 젊은이들이요, 이 그리스 경기장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각종 그리스식 경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도 이 회원에 가입해서 경기에 참가를 하게 돼요. 당시 경기는요 어떻게 진행됐냐면 나체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국이 있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자국이 부끄럽게 여겨서 이것을 이렇게 할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해 이런 야손도 이 대사장직에서 그런데 3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왜 물러났을까요? 야손보다 더 통큰 야손의 또 다른, 야손의 자리를 뺏는 오니아스, 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데요. 메넬라우스가 이제, 어, 야, 야손이 준 돈보다 300달러한테 내가 더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 대제사장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손은 어쨌든 지금 사독 가문이에요. 하지만, 오니아스, 메넬라우스는 사독 가문인가요? 아닌가요? 사독 가문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가보가 여기서 끊겨지고요. 일반 사제급에 속한 그 빌가 가문에 속해 있었어요. 이 오니아스는요. 빌가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약속한 그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온갖 비행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요. 메넬리우스는 그 유대 헬라와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고요. 성전에서 그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이 메넬리우스가 벌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하시딤 이제 선조들의 신앙의 그 도리를 고수하고 있던 헬라와 정책에 반대했던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금무사를 타면서 어떤 이렇게. 속으로 이제 분을 사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인데요. 자, 마카비 혁명은 이 마카비 시대는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카비 혁명 발발에서 성전 재봉원까지, 그리고 성전 재봉원에서 하스몬 왕조의 탄생까지,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탄생에서 멸망까지.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은 유다 마카비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안티오코스의 헬라와 정책에 발명, 이렇게 반발한 이 혁명은요, 한 제사장의 결단으로 시작이 돼요. 안티오코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10km 정도 떨어진 이 모딘이라는 지역에 자신의 이제 관리를 보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모딘 지역에그 제사장이었던 하스몬 가문의 마다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다디아 제사장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디아가 모든 그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깨트리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치우쳐 우리가 드릴 경배를 버리라는, 경배를 버리라는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이때 이 모디인에 사는 한 제사장 이요. 그럼 맞다디아 대신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그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제단에 나온 거예요. 맞다디아가 이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빼서 이 제사장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이 보낸 관리까지 모두 죽여 버려요. 그리고 어떻해요?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제 쫓아올 테니까 자신의 그 다섯 아들을 데리고 모두 이제 고프나산지로 이제 고프나산지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요. 이제 이제 이곳이 고프나산지가 마카비 혁명의 이제 본 기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이제 이고프나산지로 도망을 갔는데 이때 이제 고프나산지에는 또이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고푸나 산지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경건한 사람들 하시네민 그룹이 여기에 또 살고 있었다고 해서 해요. 그래서 아주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죠. 자, 이 혁명은요. 마타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인 유대 막, 유다 마카비 또 시몬, 요나단, 엘리아살 그리고 이제 어 요나단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고 지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상대로 정면전을 하면 승산이 없잖아요. 인원도 적고. 하니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쳐서 결사항전을 벌였는데요. 무려 24년간 이 반란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마따디아는한 1년 정도 이 항전을 이끌다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의 다섯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죠.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이 어, 혁명을 이끌게 되는데요. 어, 유다는 무척이나 용감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사실은 이제 훗날에 이제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마카비 카비라는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그 게릴라전은 어떻게 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진다고 했죠. 흡사 망치지라는 것과 같다고 해서 망치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카비라는 그 망치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망치질하는 자 혹은 이제 쇠망치라는 뜻의 이제 유다의 별명이 이렇게 혁명 앞에 붙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 반란군을 이끌었는데요 어, 게릴라 항전은 이들에게 아주 계속된 승전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먼저 그 고프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이벳 호른 전투에서 아주 그 수리아의 지도자인 세론을 격파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산지가 사기가 아주 크게 진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딤 세력과 이제 연합작전을 구축할 수 있게 돼요. 마침 그 안티오코스 사세는요, 또 다른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병대를 마카비아의 전투에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두 차례 이제 참패 소식이 들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제일 높은, 자기 밑에 제일 높고 이제 용맹스러운 장군인 리시아스 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리시아스 장군이 이제 참여하게 된그 전투가 엠마워 전투예요. 그런데 이 엠마워 전투와 뱃술 전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마카비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때요, 리시아스는요, 보병 4만 6천 명, 그리고 기병 7천 명을 이끌고 전투에 참석했고요. 그 막, 마카비는 사실 뭐한 몇천 명 되는 그런 인원으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자 BC 164년 이게 이제 뱃술 전투인데요. 뱃술 전투에서 이긴 마카비는요.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기스룰월이죠. 유대력으로 9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마침내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날이 바로 이제 수전절이 됩니다. 자, 유다 마카비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자, 이 때를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성전을 녹을 끝낸 기념을 3년간 당시 이어서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전절 그 한우카를 어,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어, 축하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요. 이축제를 이제 한우키아라고 하는데 이 한우키아라는 축제의 불을 밝히고요. 또 이제 도넛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팽이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통은요. 어, 한우카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저, 시작이 되는데, 뱃슬 전투 위에 성전을 되찾고, 이교도의 제사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어, 성전 그 메노라,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해요. 성전 촛대를. 메노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구별된 이제 올리브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가 딱 하루치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되게 지금. 넘어갔는데, 예, 그 구별된 올리브유가 딱 하루치만 있었는데, 이, 이 구별된 올리브유를 다시 가져올려면요, 갈릴리 근처에서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8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루치의 기름이 기적적으로 새로운 기름이 올 때까지 8일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우카가 시작되는 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에 촛대 하나씩 불을 붙이고요. 또 하루 분량의 기름으로 8일 동안 빛을 밝혔던 것을 기념해서 기념해서 기름에 튀겨진, 그 기름에 튀겨진 도넛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팽이는요, 당시 이제, 어 아이들이 망을 봤다고 해요. 팽이를 돌리면서 그 셀레오쿠스 군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망을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팽이를 치면서 망을 봤다고 해서 이제 이제 팽이를 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 수전절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카비 혁명의 이렇게 평화는 잠시였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파르티아 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의 일곱 살난 아들, 아주 어린 그 안티오코스 5세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되자 이 어린 왕을 사이에 두고 이제 필립과 리아시스 두 장군이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그 안티오코스 5세를 데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마카비 군대와 전투를 벌였고요. 이 전쟁에서 마카비의 형제인 엘리아살, 엘리아살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아 사리아, 벨스기, 벨스가리아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리시아스는 예루살렘을 포유해서 그 마카비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마침 이제 상황이 복잡해져갖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리시아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협정서를 이렇게 주죠. 이제 리시아스의 그런 화해 정책을 두고 이제 하시딤은, 하시딤 그룹은 굉장히 반겨요. 아, 이제 종교적인 대제사장이 우리의 이제 다시 그 사독계열로 올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혁명을 멈추고 다시 이제 복귀하자 이런 입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마카비 가문은 안 된다. 유다는 계속해서 완벽한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하시딤과 마카비 가문이 이렇게 헤어지는, 물론 마카비 가문을 따랐던 그룹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결별해서 나오는 하시딤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하시딤 그룹, 이렇게 빠져나온 하시딤 그룹이 SNF로 갔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자, 데메테리오스는 온건한 대제사장 이제 그, 야킴이에요. 헬라어로는 야키무스. 알키무스 또는 야키무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시키는데요. 근데 사실요, 이 알키무스가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알키무스가 그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처형을 당하면서 하시댐 그룹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 마카비에 반대했던 하시댐 그룹이나 유대인들이 다시 결집하게 되죠. 자, 이에 유다 마카비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BC 161년, 주전 161년에 신흥 로마와 이렇게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요. 계속 싸우던 중에, 어, 엘리아 전쟁, 엘리사 전투, 네. 엘리아사 전투라고 하는데, 엘리아사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요나단이 이제 이 혁명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자. 자, 그는요, 이 요나단은요, 알렉산더 발라스. 이 알렉산더 발라스의 편에서요. 이때 셀레오쿠스 왕조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데메트리오스 1세와 함께 이 알렉산더 발라스가 안티오쿠스 4세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자청하면서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메트리오스, 데메트리오스 1세의 왕자의 도전을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때 그 아까 요나단은 누구의 편에 섰다고요? 알렉산더 발라스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외교 정책으로 그 유다의 번영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어, 요나단이 B.C. 152년이죠. B.C. 152년에 셀레쿠스 왕조의 이런 내분을 네 틈타서 스스로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왕과 대제사장의 견임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이때는 어, 하시뎀 세력이 완전히 이제 분리하게 되는 분리되게 되는데요. 견임에 절대 반대한다. 왕과 대제사장의 견임을 찬성할 수 없다는 에센네파. 견임은 찬성한다. 바세, 바리세파.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도 결국은 이제 트리포 장군한테 곧 이제 암살을 당해서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바리세파와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제 이제 종파를 비교한 건데요. 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 장군 네, 손에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서 누구에게 이제 지위권이 가냐면 시몬에게 지위권이 넘어가요. 자, 시몬에게 이제 지위권이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성전 재봉원에서 하스문 안주의 탄생까지 2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2년에 엘리아살이 죽었고요. 아까 이제 벨스가리아 전투에서 엘리아셀이 이제 코끼리 배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안티오코스 그 오세가 탄 코끼리인지 알고 자기가 이제 숭배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코끼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무하게 죽고 마카벨기어 일가와 하시딤 그룹이 이제 결별하게 되는 어 일이 있었고요. 엘리아사 전투에서 유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몬 마카비의 시대가 도는데요. 이때 유대안은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되는데요. 자, 시몬이 왕과 대사장의 견임을 공식 s n f 파가 인정하게 돼요. 이때 아까 반대했었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어, 시몬이, 시몬의 왕과 대사장 경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 더메트리오스 이세와 조세의 의무 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의회에서 시몬한테요, 절대 지위의 군주, 군, 절대 군주의 지위도 좋고,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국가의 통치자의 지위도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시몬 통치기에 이제 국가인데요, 나라의 이제 모습인데 아주 많이 영토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이 통치한 주전 142년을 유다 독립의 원년으로 보는데요. 이 시기에 유대 백성은 공식 문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위대한 대 제사장이며 사령관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시몬 1년이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어떤 나라가 바뀌고 새로 왕조가 세워지면 1년, 이렇게 첫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연도표기가 바뀌잖아요. 시몬 때이 연도표기가 바뀌어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도표기가 바뀌어졌다는 건 결국 왕조가 이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요. 어, 시몬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이 어떤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몬은 주전 134년 여리고의 요새를 이렇게 시찰하다가 야심만은 자신의 그 사위에게 두 아들과 함께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셋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피신을 했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는요, 어, 더 나라를 더 넓혀요. 그리고 유대의 완전한 독립과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 사마리아 원정을 통해서 그 그림 신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할 때, 우물가에서 때, 사,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저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파괴한 그림심산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매를 원정하게 되는데요. 이두매는 어디냐면 애동. 에돔이에요 에돔이 바로 이제 이두메라고 제이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이두메로 원정을 가고 이 요한 힐카루스는요. 어떤 일을 하면요. 유대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조하시르나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종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표현을 한다면 복음화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복음화는요. 나중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이듬에서 강제 개종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탄생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서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그유한 히르카루스, 유한 히르카루스, 어, 힐카루스 그 말년에, 근데 유한히루카루스가 이렇게 이제 유대화 정책을 막 치다가 말년에는요 역시 헬라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도 전부 헬라식으로 다 바꾸게 돼요. 자, 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1세예요 이아리스토블루스는요 벌써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이제 유한 뭐 시몬 이런 유대식 이름에서 아리스토불스뭐 이제 뒤에 보면요 알렉산더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어요 다유대식으로 유대에서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몇백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불과 이제 겨우 몇대 지났는데 이렇게 다 처음에 그반 헬라화 정책에서 시작된 그 혁명의 왕조가 오히려 헬라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아리스토블루스 일세는요. 아주 노골, 노골적인 헬라주의자였습니다. 어, 헬라주의가 미워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변절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자신의 이름도 어떤 그 히브리식 언어는 원래 유다예요. 유단대 아리스토블루로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전형적인 그 전제군주였고요. 형제 세 명을 모두 다 옥에 가두었고 두 명은 옥에서 굶겨 죽여요. 어머니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또 왕궁에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영토 확장 사업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뭐 술과 질병, 반란에 대한 공포 등으로 몇년 왕으로 있었게요. 1년. <웃음> 딱 1년 통치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었는데 유다 백성 중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자,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요 갈릴리를 정복하고 나서 유대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유대 땅 베들레엠에 살던 요셉의 조상이 갈릴리에 나사렛으로 이주한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유대의 그 베들레엠으로 가잖아요. 그 이유도 이런 역사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 1세가요, 1년의 통치를 마감하면서, 어, 자기 아내 살로메에게, 살로메, 아, 자, 알렉산더, 살로메, 이제, 살로메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데요. 살로메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데, 알렉산드라가 이, 이 살로메가 그 감옥에 있던 자기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풀어주고, 그 시동생을 어, 왕으로 지명을 해요. 그 시동생이 바로 알렉산더 야네우스예요.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도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형의 미망인과 혼인을 하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기에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한다고 그랬죠. 결국 바리세파들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야네오스는 대제사장이자 왕의 직분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형의 누구와 결혼했죠? 미망인과 결혼했어요. 남편이 이미 죽은 미망인이니까 사실 결혼하는데 아무런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바리스파인들은 율법을 어기, 어겼다고 하면서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에게 당장 그 대사장직을 내려놓고 왕도 내려놓고 다 떠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화가 나요. 그런데 사실 바리세파의 그 주장이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요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유대 율법에 제사장, 밑에 제사장은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그 알렉산더 야네오스에 대해서 바리세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도 이제 사두개파의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자, 바리세파가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알렉산더 야네우스는요. 바리세파를 엄청나게 미워해요. 그래서 당시에 3천 명 정도를 죽이고 숙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세파인들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시리아에다가 군대를 요청하게 돼요. 자, 시리아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셀레오코스 왕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자, 셀레우코스가 뭐 신났다고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도착해서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보니까 이러다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길 수 있겠다.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린 이제 바리세파들이 다시 이 야네우스와 합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네우스의 힘을 얻어서 반격을 하게 되고 시리아 군대는 이제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철수를 하고 가 버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시리아 군대가 철수한 후에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잔치에서 야네우스가 아주 보복을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 잔치로 끝나야 되는데 이야네어술은 보복을 해요. 잔치 자리에서 자신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 시리아군을 끌어들인 바리새인 사람들을요.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도 바로 숨을 거두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서 고통스럽게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박힌 채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바리세파의 자녀들하고 부인들을 전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못 박힌, 그 800명에 매달린 그 바리세파의 자녀들을. 그래서 쇠꼬창이를 혀를 뽑아, 뽑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짓을 알렉산더 야네오스가 합니다. 정말 잔인함의 극에 달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그뭐 셀레우코스라든지 뭐 프톨레미라든지 뭐 이런 왕조에도 이런 악독한 왕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역사가 이렇게 너무나 악독한 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야네오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그의 아내 이제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정권을 이임하면서 자기가 바리세파가 늘 두려웠다. 이제 당신은, 당신은 이 바리세파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이제 최초로 여왕이 되는데요. 이 여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세파를 불러요. 바리세파를 불러서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는 그야네오스의 아내였지만 내가 우리 남편이 당신들을 괴롭힐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호적으로 바리세파와 지내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장남인 힐카누스 2세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어, 최초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는요. 정당한 경로로 왕이 됐기 때문에 알렉산드 살롬의 알렉산드를 알렉산드라를 우리가 최초의 여왕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마카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요. 종교적, 문화적 아주 큰 부흥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장남인 힐카르스 이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에게 군대를 통솔하게 했는데 이두 형제 간에 왕권을 놓고 형제의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자, 사도교패의 지원으로 아리스토 블루스가 힐카누스 2세에게 왕권을 빼앗는데요. 사실 그, 요한 힐카누스는요, 왕제는 아니었어요. 약간 왕제라기 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고요. 되게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힐카누스였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 블루스 2세는요, 굉장히 권력용이 강하고 젊고 의기 충전한 그런 어, 둘째였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의 난에서도 사실은 이 형제의 난이 우유부단한 힐카누스가 아주 싱겁게 왕위를 넘기면서 아주 싱겁게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이두 형제가 요 여리고 에서 전투를 벌렸는데 그 전투도 아니었어요. 그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서로 이제 포옹하면서 요한 힐카루스가 내가 왕권을 모두 줄게. 어? 나는 다 포기할 테니까 어, 날 살려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살기로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때 이 조용히 살던 힐카루스를 수시로 찾아가서 교묘하게 마음을 흔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두메의 장관 안티파르테입니다. 자, 이 안티파르테가 이제 힐카누스의 복원을 위해서 그 자기 부인의 나라죠. 나바테아의 원조를 청해요. 그리고 힐카누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리스토블루스를 치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네스라고 하지만 이 이 헤롯 안티파네스 우리가 이제 헤롯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네스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과는 다른 헤롯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 안티파테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헤롯의 모습이고요. 자, 헤롯은 자기가 이제 요한 힐카루스 2세를 잘 꼬득이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힐카루스를 막 지지하고 동생 아리스토 블루스에게 전쟁을 하게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로마의 폼페이오까지 헤롯에, 헤롯에게 이제 가세하는 바람에 요한 힐카루스 2세는 유대의 어, 왕이 되고 헤롯은 로마의 수작을 부려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근데 왕은 그냥 허울 좋은 왕인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직 실권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되게 된 거죠. 자, 결국 요한 헬카누스 2세는요. 왕이 됐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고 실권은 이 헤롯 안티파테 2세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 자기 아들 헤롯 파사엘을 갈릴리에 본분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결국 로마와 아주 친했던 이 헤롯은요. 어, 안토니오스에게 아주 거액의 돈을 주고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그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안티고두스를 암살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암살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하스문 왕조가 역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로마 제국을 보게 될 텐데요. 자, 로마 시대는 100년이 넘게 지속된 그 어, 해륙 왕가의 등장과 또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되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 제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